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테크 방법으로서 퇴직과 은퇴를 앞둔 어느 직장인과 그의 아내 이야기 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부와 함께 처음부터 이분들의 건물들을 설계하고 건축을 한 건축 전문가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보시기에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그당시에 동영상 자료가 없어서 최근 저희가 요즘 판교를 비롯한 동탄, 광교, 평택, 고덕지구 등 신도시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판교 상가주택으로 보시는 이런 상가주택들은 바로 오늘 소개하는 분이나 현재 웬만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상가주택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1편에서 주인공을 소개했고 그분이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잘 활용했다고 라 하는 것과 집을 짓게 된 동기, 특히 어렵다던 건축과정과 그 안에가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사항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놓겠으니까 먼저 일, 그 1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 2편을 보시는데 아마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5번, 6번, 7번, 8번의 내용인데 아마 이 얘기는 전편에 비해서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전저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번 집을 짓고 일어난 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는 건축의 거의 모든 과정을 아내분이 맡아서 일을 했다는 데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 이 집장사, 디벨로퍼를 하자는 것도 남편이 곧 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아내가 과감하게 결정한 것이었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땅을 구입하고 특히 설계하는 과정과 공사하는 과정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그의 아내가 도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아내는 설계와 건축을 통하여 자신의 특성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이 자신과 남편이 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와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던 건축이 거의 완료되고 또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가장 염려스러웠던 자금 문제도 순조롭게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판 돈과 살고 있던 전세금을 빼낸 돈에 건물이 완성돼 갈 즈음에 1층 상가와 2, 3층 주택에 대한 임대가 다 나감으로써 땅값과 건축비 등 모든 돈을 다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건물은 1층 상가의 임대와 2, 3층 다가구 주택의 전세자를 구하는 것이 관건인데 1층 상가의 경우 위치와 도로, 즉 상권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투룸이나쓰리룸으로된 다가구 주택은 전세자를 구하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와 같은 집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로는 갈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도 대단히 많다는 것으로 이러한 수요는 충분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가도 상당해서 웬만한 지역이라면 1층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2, 3층의 다가구주택의 전세금으로 공사비는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결국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살수 있는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땅값조차도 대출을 받아서 매입할 수 있으니까 요즘 상황을 이해한다면 웬만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4층짜리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건물을 지어서 1층에서부터 3층까지는 임대를 주고 4층과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은 자신이 거주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파트 대신에 4층짜리 건물을 보유하면서도 1층 상가의 월세 수입이 생기는 것이며 특히 4층과 다락은 본인이 거주하는데 이 부분은 마치 2층짜리 단독주택과 같은 구조로서 옥상 정원까지 써서 단순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당시 그분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최근 건축 중인 상가주택의 4층과 다락 등의 평면을 가지고 아파트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되고 있는 상가주택의 4층과 다락에 대해서 한번 아파트와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야, 아무리 잘 지어놓은 아파트라 한다 하더라도 건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획일적으로 지어놓은 이런 뭐 단조로운 아파트죠. 아무리 평수가 높다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내가 직접 설계하는... 주택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상가주택의 4층들이 요즘에 보면, 어느 한 4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박스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 이제 이게 현관으로 들어와서, 바로 현관에 들어오면 이 집에는 이게 가운데 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거, 넓은 거실과 주방 식당, 넓은 다용도실, 그 다음에 팬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될 것이고, 이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안방과 이게 드레스룸 이게 부화장실 이게 자녀방 또 이쪽에도 자녀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고 특히 중정이 있어서 아파트와는 거의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 아주 다양한 평면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다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단독주택 2층집과 갔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다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다락으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 넓은 홀 같은 가족실이 있고 이 이쪽 양쪽에 이런 이렇게 다락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넓은 다락방이 그리고 또 특히 좋은 것은 뭐냐면 이쪽에서 밖으로 나가면 옥상 정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크가 있고 어떤 이런 마당 같은게 있어서 각 계절마다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꽃도 심을 수 있고 상치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이런 거는 충분히 해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거실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실 상부를 이 다락에서 보면 이분같이 이렇게 높여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실의 천정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 다양한 평면과 함께 뭐 거실에는 이런 벽난로 놀, 놀 수가 있기도 하고, 이 천정이, 예, 거실 천정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쪽이 벽난로가 있고, 이게 이제 중정으로 바라보는 그쪽이 되고, 이쪽에 주방 식당이 될 텐데,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자녀방에서 바라보는 중정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것이죠. 현관에 막 들어오면 이 중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고 한다고 하면 단조로운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근데 아파트 값은 비싸고 아마 이런 아파트 에, 뭐 강남이라든지 웬만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으면 이런 상가주택을 짓고 남고 그러니까 이런 4층에 4층과 4층 다락과 옥상 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집을 칠수 있다고 라 하는 점에서 아파트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번듯한 4층짜리 건물을 보유하면서도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의 월세 수입 또 만약 자금 사정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2, 3층의 다가구 주택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돌린다고 한다고 하면 은행 이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러한 건물은 수익형 건물로서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은 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으며 세 번째로는 이 부부가 이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퇴직이나 은퇴 후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 디벨로퍼라고 하는 직장생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유망사업을 할수 있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냥 아파트에서만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면서 퇴직이나 은퇴 후의 일만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아파트를 잘 활용하면 그, 어, 이러한 건물을 짓고 이렇게 수익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꿩 먹고 알먹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 부부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 문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누구나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비록 아무리 아파트 값이 올랐다 해도 살아야 할 전세금을 제외하고 난 돈으로 땅을 사고 건축을 할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마지막 잔금은 신축한 건물 임대자들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으로 그리고 부족한 돈은 미리 회사로부터 정립한 퇴직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사업은 공사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은 건축을 하는 그 친구와 이 전체적인 사업을 도와준 건축사 등의 조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땅값과 건축비 등 전체 사업비가 처음부터 모두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업의 장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파트값과 전세보증금 그리고 신축한 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등으로 모든 비용을 처리해서 결국 아파트값으로 4층짜리 번듯한 내 건물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그들에게 큰 경험이었고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정말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 된 건데 정말 이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관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집을 짓던 동네 사람들의 유사한 공사도 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것을 본 친구들과 직장 관련 사람들 심지어는 아내의 주위 사람들까지도 자기네 집을 지어달라고 이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흔히들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일이 일을 몰고 온다는 말이 있죠.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그런 경우는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동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건축을 수주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 집을 지으면서 아내는 자신의 일을 찾은 것 같다는 정도로 적극적이어서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건축사업, 즉 다른 사람들의 집을 짓는 일과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직접 적당한 땅을 물색해서 이런 수익형 건물을 건축해서 임대하거나 매각하기도 하였고 또는 낡은 건물 등을 사서 리뉴얼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등이 본격적으로 이 디벨로퍼 사업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퇴직을 앞두고 불안해하던 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었던 것이죠. 40대 후반부터 그렇게 염려하던 과연 퇴직 후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식당이니 편의점 등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었는데 바로 이 일이 이 디벨로퍼가 돈도 벌고 새로운 직업, 그것도 평생 소원인 사업을 할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와 아파트를 팔게 된그 기회는 그에게 찾아온 세 번의 기회 중 가장 큰 기회였던 것이고 바로 그 기회를 잡은 것이 그 인생을 반전시킨, 역전시킨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회였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것은 엄청난 인생 반전,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결국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사업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기회가 될수 없는 것이므로 결단력과 실행은 인생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오늘 소개한 이 부분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데, 대체로 집을 지으려거나 건축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는 바로 이런 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취직과 은퇴를 앞둔 직장인과 그 아내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 1편에 이어서 오늘 2편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이런 유사한 사례는 많으니까 그런 사례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